어떤 음악들이 강아지들의 불안감을 낮춰주느냐 했을 때는 가장 효과가 좋았던 었 음악은 베토벤의 안녕하세요 설치원 행동학수 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질문에 짧게 답변드리는 Q&A 시간입니다 네 질문 주세요 강아지한테 음악 틀어줘도 되나요? 맞아요 이거 그 우리 강아지 TV 관련된 컨텐츠 했을 때도 밑에 댓글에 이거 음악 틀어줘도 되는지 네 그럼 어떤 음악 좋아하는지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네 우선 음악 틀어줘도 됩니다. 어떤 음악을 틀어주는 게 좋고 이제 음악을 틀어주는 목적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. 보통 음악을 왜 틀어주시죠? 적적할까 봐?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약간 심심하고 적적할까 봐 음악 틀어주면 덜 심심할까요? 심심한 건 해결해줄 수가 없습니다. 어, 목적에 따라,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. 불안감을 낮춰주는 음악 같은 것들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. 실제로 논문도 있습니다. 어떤 음악들이 강아지들의 불안감을 낮춰주느냐 했을 때는 한 120bpm의 클래식 120ppm이면 강아지들의 심박수랑 좀 비슷하죠? 클래식 중에서도 피아노 솔로곡, 어떤 특정한 논문의 그 가장 효과가 좋았었던 음악은 네, 베토벤의 문라이트 소나타, 월광이죠, 월광. 월광을 틀어줬을 때 심박수가 가장 낮아지고 평온한 모습을 보였다. 그리고 반대로 또 다른 연구결과들을 보면 헤비메탈 같은 거 틀어주면, 네, 뭐 그런 좋아하시는분 있어도 이건 또안 틀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오히려 심박수가 증가한다 그래서 만약에 음악을 틀어준다고 라 한다면 1 2 0 b p m 의 클래식 잘 모르겠다 그러면 월광을 틀어주세요 난 이거 들으면 좀 글루미해질 것 같은데 크고 빠르고 이런 노래들은 좀 스트레스를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아지들이 공기 진동 같은 거에도 좀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우퍼가 강한 거를 썼을 때 아이들의 한번 이 시그널을 한번 잘 봐주세요 그 자리를 뜨려고 하는지 좀 깜짝 놀란다든지 아니면 좀 불안해하는지 그런 게 있는 아이라면 안 틀어주는 게더 좋겠죠 분리불안이 조금 있는 아이인데 바깥소리가 났을 때 아, 우리 엄마인가? 아빠인가? 우리 가족인가? 이러면서 막 불안해하는 아이들은 사실 클래식을 틀어놓는 것보다는 백색소음을 통해서 외부 소음을 상쇄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백색소음을 틀어주는 거를 추천합니다 네, 오늘은 강아지 음악 틀어줘도 되나요?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려봤는데요. 틀어준다고 라 한다면 피아노, 솔로곡, 클래식을 추천드리고요. 그 중에서도 월광을 추천드리며 외부 소음을 상쇄시키는 걸 목적으로 한다면 클래식이고 뭐고 백색 소음이 최고다. 다음번에도 여러분들의 좋은 질문과 짧은 답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